쓰는 법은 당연히 알지? 장식품으로 쓰지 말라고 휘두르라고 준 걸세 갖고 놀지 말라고 I 생각보다... 재밌었어 아... 역시 뭘좀 두들겨야 기분이 풀린다니까 그래! 내가 간다! <웃음> 다시 일할 시간! 머리 걸린 냄새 질투로 끓어오르는 비빌인데, 올리베어가 근처에 있다. 모두 비난하도록. 넌 여기 있어. 신경 쓰지 말라고. 올리베어내 수염이 화난 거 보이나? 음... 나약한 녀석! 에이, 모두 내 뒤로 피해! 좀해 가만히 좀 있어봐 이들이 하는 게 그렇지 뭐 응. 만나서 반가웠고 앞으로 다시 만나지 말자 그래도... 만나겠지만... 으아, 무의미한 인간들의 잡담 앞에 나약해졌뿐인 형제여! 내 형제가 저들에게 불을 주건만 저들은 빗속에 들끓던 불씨를 잃어버렸지 오르는... 한낱 거짓말쟁일뿐 신이 명한 내 땅에 감히 음, 걱정이 인간 딸위가 이름을 바꿔 내 딛는 발걸음마다 이 땅은 태초의 폭풍으로 전율하리라 만좀해 가만히 좀 있어봐 음, 나약한 녀석 장례를 했었지. 음, 신을 말이야. 형제여. 여기선 힘을 쓸수 없을 것이다. 이제 결판을 내자. 음. 피가 묻다니 분명 마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